회로의 구성과 점검 방법입니다. 먼저 회로의 연결 방법입니다. 전기회로의 구성은 각종 기구나 계전기를 선으로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는데 이도면은 시퀀스 제회로의 일부분입니다이 회로에서 선이 교차되는 부분에 점으로 표시된 부분도 있고 점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교차되는 선이 연결되었다는 표시이고 점이 없으면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회로의 연결은 원으로 표시된 단자에서 시작하여 같은 선에 연결된 모든 단자를 연결하면 되는데 선을 연결할 때 단자를 넘어가서 연결하면 안됩니다. 꼭 단자까지만 연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회로에 번호를 붙여서 연결해야 하는 단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쪽 회로를 1번 회로라고 한다면 1번 회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선에 연결된 단자들을 모두 선으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A 단자에서 시작을 해서 R에 1번 단자를 연결하고 l s 의 A접점이니까 3번 단자를 연결하고 x 의 8번 단자를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을 할때제 회로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야 되는 4개의 단자를 순서에 관계없이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1번 회로는 A단자, R의 1번 단자, Ls의 3번 단자, X의 8번 단자, 4개의 단자를 순서에 관계없이 연결하면 됩니다. 2번 회로는 M단자에서 시작하여 M단자, PB4의 3번 단자 그리고 MC2의 4번 단자, 그리고 PB2의 3번 단자, 그리고 MC1의 4번 단자를 순서에 관계없이 5개의 단자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3번 회로는 PB4의 4번 단자와 X의 1번 단자와 MC2의 10번 단자, 즉, 3개의 단자를 연결하면 됩니다. 4번 회로는 PB2의 4번 단자, PB1의 1번 단자, 그리고 MC1의 10번 단자 이렇게 선에 연결되어 있는 3개의 단자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아래 4번 단자에서 다른 단자로 연결되어 있겠죠 다음에는 이 부분 연결해주고, 다음은 이 부분, 다음은 pb1의 2번에서 다른 회로로, x의 6번에서 다른 회로로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유관 점검 방법입니다. 제어함이 완성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유관 점검만 실시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에, 벨시험기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어판을 몇번 작업하다 보면 육안 점검만으로도 회로를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EOCR 점검입니다. 비접점만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내부 결선들을 보면 EOCR의 전원단자는 6번과 12번이고 1, 2, 3번과 7, 8, 9는 주회로이므로 갈색, 흑색, 회색으로 연결하고 비접점은 4번과 10번 단자를 사용합니다. 소켓에서 살펴본다면 1, 2, 3, 7, 8, 9는 주회로이므로 갈, 흑, 회로 배선해야 되고 전원단자는 6번, 12번 그리고 비접점은 4번, 10번 여기까지는 모든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또 A접점만 사용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추가로 이렇게 A접점이 사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A접점은 5번과 11번을 사용해도 되지만 10 10번과 11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하나라도 덜 연결하면 좋기 때문에 11번은 사용하지 않고 10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EOCR에서 AB접점이 모두 사용된 경우에는 11번 단자를 제외하고 모든 단자에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잘 연결된 것입니다. 전자접촉기 점검입니다 전자접촉기의 내부개선도를 보면 전원단자는 6번 12번입니다 주접점은 1차측이 위쪽부터 보면 1, 2, 3번 아래쪽이 7, 8, 9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접점만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전원단자는 6번 12번 맨 오른쪽 끝이 전원단자입니다 그리고 주접점의 1차측은 1, 2, 3번 갈, 흑, 회로 연결해야 되고 2차측은 7, 8, 9를 갈, 흑, 회색 전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보주 A접점이 사용된 경우에는 4번, 10번을 사용하는데 4번, 10번은 여기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이 하나의 접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조 비접점이 사용된 경우에는 내부 결선돼서 5번, 11번이 비접점입니다. 5번, 11번이 비접점이고 위쪽과 아래쪽이 하나의 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B 접점이 모두 사용된 경우에는 12개의 단자에 모두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2핀 소켓을 사용한 경우 EOCR의 경우에는 비접점까지는 기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애접점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5번과 11번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M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2,3,7,8,9 주접점과 전원단자는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타이머 점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시동작 순시복귀 타이머 이거를 뭐온 딜레이 타이머 또는 t o 타이머라고도 하는데 오른쪽에 내부 결선들을 보면 전원단자가 2번, 7번이고 한 세트에 한시접점이 있고 1, 3번은 순시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접점의 구성을 소켓에 적용시켜 보면 전원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즉8핀 소켓의 아래쪽 단자의 왼쪽과 오른쪽 끝이 전원단자이고 또 한시접점은 8, 5, 6이지 않습니까? 8번, 5번, 6번이 한 세트의 한시접점입니다. A접점만 사용된 경우에는 8번, 6번인데 6번 단자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왼쪽 끝에 있는 것이 A접점입니다. 아래쪽은 공통 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시 B접점만 사용된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끝이 전원 단자이고 아래쪽 8번이 공통 단자 B접점은 8번, 5번이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잘 연결한 것입니다. 다음에 한시 A 접점과 순시 접점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전원 단자는 2번, 7번, 한시 A 접점, 8번, 6번, 순시 접점, 1번, 3번입니다. 타이머에서는 A 접점은 바깥쪽 A 접점입니다. 바깥쪽 한시 A 접점. 바깥쪽 순시 A접점입니다. 안쪽에 있는 것이 B접점입니다. 그런데 타이머에는 순시 B접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빼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 A접점, 안쪽에 있는 것이 B접점, 아래쪽에 있는 것이 공통단자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한시 비접점과 순시 접점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전원단자 2번, 7번, 한시 비접점 8번, 5번, 순시 접점 1번, 3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머에 한시 A접점과 B접점이 모두 사용된 경우에는 전원단자 2번, 7번, 그 다음에 8번 6번 A접점, 8번 5번 B접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오른쪽은 1시 A, B접점에다가 순시 접점까지 사용된 경우입니다. 전원단자 양쪽 끝에 있고 1시 A접점 바깥쪽에 B접점 안쪽에 순시 A접점 바깥쪽에 13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8번 단자와 1번 단자는 공통 단자이고 2번, 7번 전원 단자 이것이 한 세트의 한 시접점 여기는 순시접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다음은 릴레이 점검입니다 오른쪽에 릴레이 내부 결선들을 보면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소켓에 보면 2번과 7번이 아래쪽에 오른쪽 끝과 왼쪽 끝에 전원 단자입니다. 그리고 두 세트의 시접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트는 134입니다. 1 3, 3 4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접점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트에 있는 시접점이고두 번째 세트의 시접점은 856입니다. 이렇게가 한 세트의 C접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트의 C접점이죠. 아래쪽에 있는 8번과 1번이 공통단자이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 A접점, 바깥이 A접점, 안쪽이 8로 B접점, 14B접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B접점만 사용된 경우에는, 8번, 5번, 1번, 4번. 이렇게 사용되겠지요. 전원단자는 2번과 7번이고요. 다음에 A접점과 B접점이 한 개씩 사용한 경우에는 전원단자 2번, 7번에 8, 6A접점, 1, 4, B접점. 또, 오른쪽과 같이 A접점을 오른쪽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 3A접점, 8, 5B접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접점이 사용된 경우 공통 단자를 사용해서 a 접점과 b 접점을 연결하면 단자를 3개만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편리하기 때문에 흐로가 연결된 경우에는 이렇게 한 세트의 c 접점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3 a 접점 1,4는 b 접점이죠 또 두 번째 세트에 있는 C접점을 사용한 경우에는 86A접점, 85B접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C접점 두 개가 모두 사용된 경우에는 8개의 단자에 선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플리커 릴레이 점검입니다. 오른쪽에 플리커 릴레이 내부 결선들을 보면 전원 단자가 2번, 7번입니다. 속계에서 보면 2번, 7번은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 끝이 전원 단자입니다. 그리고 한 시접점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6, 5가 한 세트의 시접점인데 A접점만 사용된 경우에는 바깥쪽에 8, 6이 A접점입니다. B접점만 사용된 경우에는 8, 5번을 사용합니다. A, B 접점이 모두 사용된 경우에는 8번, 6번, 5번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8핀의 타이머나 릴레이나 FR의 경우에 먼저 타이머를 살펴보면 전원단자 2번, 7번, 8번, 6번, 5번이 한 세트의 한시 접점 1, 3번이 순시접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원단자 2번, 7번, 첫번째 세트의 시접점 1, 3, 4, 두번째 세트의 시접점 8, 6,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리커 릴레이도 마찬가지 전원단자는 2번과 7번이고 한 세트의 시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머나 릴레이나 프리커 릴레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전원단자 2번 7번 왼쪽과 오른쪽 끝이 전원단자이고 아래쪽에 있는 8번과 1번 단자가 공통 단자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 A접점 바깥이 A접점이죠 바깥이 A접점이고 안쪽에 있는 것이 비접점입니다. 안쪽이 비접점, 안쪽이 비접점으로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자대 점검입니다. 제함 단자대에 이름이 부여된 모든 단자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누락된 단자가 있으면 해당 부분의 회로를 확인해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기타 계전기 점검입니다. 자주 사용되지 않는 계전기는 계전기의 내부 결선도와 사용된 접점을 확인하여 점검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 설비의 경우에는 전원단자가 5번, 6번이고 수위를 감지하는 센서가 7번, 8번, 1번 그리고 A접점이 4번, 3번 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번 단자만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도면을 보고 점검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육안 점검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자대 입니다 단자대는 이름이 부여된 단자에는 모두 다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YL이라고 표시된 단자에 선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서 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EOCR 점검입니다. EOCR은 기본적으로 10번과 4번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4번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5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에 연결해야 할 것을 5번에 잘못 연결됐기 때문에 5번 단자를 4번에 이동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비접점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단자, 오른쪽 끝이 전원단자 아닙니까? 6번, 1 2번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6번 단자의 선이 하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전자접촉기 점검입니다. 주회로 1차측, 2차측, 전원단자 6번, 12번, A접점 4번, 10번, 5번과 11번이 B접점인데 5번 단자는 연결했지만 11번 단자에는 선이 누락되었습니다. 전자접촉기 MC2는 주회로 1차측 1, 2, 3, 2차측 3, 2 7, 8, 9, 전원단자 6 10번과 12번, 그리고 4번과 11번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A접점을 사용해야 맞는지 또는 B접점을 사용해야 맞는지 회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A접점을 사용한다면 요 11번 단자를 10번으로 옮겨주어야 할 것이고 B접점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4번 단자를 5번 단자로 이동하여 연결해 주어야 할 겁니다. 플리커 릴레이 점검입니다. 플리커 릴레이는 전원 단자가 2번, 7번입니다. 또한 세트의 C접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번 단자에 선이 들어가 있다면 8번 단자에도 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8번 단자에 선이 누락되었습니다. 전원 단자 2번과 7번. 다음에 1시 애접점 8번, 6번, 5번. 그런데 8번 단자의 선이 연결해야 할 것을 1번 단자에 잘못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1번 단자에 있는 선을 8번 단자로 옮겨서 연결해야 합니다. 타이머 점검입니다. 타이머의 전원단자 2번, 7번, 1시 A 접점 8번, 6번 B 접점 8번, 5번 잘 연결되어 있고, 3번이 연결되어 있으면 순시 접점도 사용한 경우, 경우이므로 1번 단자의 선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즉, 순시 접점인 1번 단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단자 2번, 7번. 다음에 5번 단자와 1번 단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시 접점을 사용했다면 8번, 5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8번에 연결해야 할 것을 1번에 잘못 연결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전원단자 2번, 7번. 1시 접점 8번, 6번, 5번 잘 연결했습니다. 1번과 4번 타이머에 순시 비접점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4번 단자에 연결된 것을 잘못됐고 3번 단자에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시 A접점 3번, 1번 이렇게 연결해야 합니다. 릴레이 점검입니다. 릴레이의 전원단자 2번, 7번이고, 첫 번째 세트의 시접점 1, 3, 4 접점을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8번에는 연결되어 있는데, 8번과 짝인 6번 단자 또는 5번 단자의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로를 확인해서 A접점이라면 6번 단자를 확인해서 연결해 줘야 되고, 비접점이라면 5번 단자를 확인해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전원단자 2번과 7번, 8, 6, 5, 한세트의 C접점, 그리고 3번에 연결되어 있는데 3번과 한짝인 공통단자 1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1번 단자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전원 단자 2번과 7번, 그 다음에 8번, 6번, 5번 한 세트의 접점이고, 그 다음에 4번과 3번은 공통 단자 1번과 한 세트입니다. 1번 단자가 누락되었습니다. 배일 시험기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주회로와 제어회로를 배선할 때 번호를 붙여서 순서대로 작업했으므로 작업 순서에 따라 점검하면 됩니다. 벨시험기로 회로를 점검할 때 점검할 부분의 맨 앞쪽 단자에 벨시험기의 한 단자를 대고 다른 단자는 같은 선에 연결된 다른 단자를 찾아서 대보면 벨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점검 순서는 먼저 주회로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회로 점검 시에 차단기를 올리고 퓨즈를 삽입한 상태에서 확인합니다. 주회로는 왼쪽부터 갈색, 흑색, 회색 순서로 배선이 됐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TB1 단자대부터 시작합니다. TB1 단자대에 L1 단자에 배시험기에한 단자를 대고 하나는 차단기를 통과해서 MC의 1번 단자에 대 봅니다. 삐소리가 나야 됩니다. L2단자와 MC의 2번 단자 확인, L3단자와 MC의 3번 단자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MC의 7번 단자와 EOCR의 1번 단자를 확인하고, 8번 단자와 2번 단자, 9번 단자와 3번 단자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EOCR의 7번 단자와 TB2의 U단자를 확인합니다. 8번 단자와 V단자 확인하고, 9번 단자와 W단자를 확인합니다. 다음에는 TB1의 PE단자와 TB2의 PE단자를 확인합니다. 육안으로 점검했는데, 굳이 벨시험기로 점검하는 이유는 피복이 단자에 물려서 접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벨시험기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회로 점검이 끝났으면 다음은 제어회로를 점검합니다. 제어회로는 아래쪽 모선을 먼저 점검합니다. 먼저 TB1의 L3 단자에 벨시험기의한 단자를 대고 차단기와 퓨즈의 2차측을 지나서 EOCR의 12번 단자에 먼저 대봅니다. 다음에는 FR의 7번 단자를 찾아서 대봅니다. 어 그리고 부저와 YL의 두 단자를 연결한 공통단자 번호가 1번이지 않습니까? 두 개의 공통단자 1번 단자를 찾아서 대해봅니다. 다음은 MC의 12번 단자를 찾아서 대해보고 그 다음에는 표시등의 공통단자 1번 단자를 찾아서 대해보면 B소리가 나야 됩니다. 다음에는 재회로의 위쪽 모선을 점검합니다. 위쪽 모선은 중간에 접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왼쪽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L1 단자의 배 시험기를 대고 차단기와 퓨즈를 지나서 EOCR 10번 단자를 확인합니다. 또 EOCR의 6번 단자를 찾아서 배 시험기를 대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위쪽 모선의 오른쪽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부 기구가 연결된 상태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EOCR의 4번 단자의 배시험기에한 단자를 대고 다음에 비접점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비접점과 A접점의 공통 단자인 2번 단자를 먼저 찾아서 유단자의 배시험기를 대봅니다. 다음에는 MC의 4번 단자를 찾아서 대보고 MC의 5번 단자를 찾아서 대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쪽 모선과 위쪽 모선이 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 회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시험기의 한 단자를 e o c r 의 5번 단자에 대고 다음에는 FR의 2번 단자를 찾아서 배시험기를 대봅니다. 그 다음에는 FR의 8번 단자를 찾아서 대봅니다. 오른쪽에 있는 8번 단자와 왼쪽에 있는 8번은 같은 단자입니다. 다음은 플리커 접점의 아래쪽 부분입니다. FR의 6번 단자와 부저 단자의 벨시험기를 대해봅니다. 다음은 FR의 5번 단자와 YL 단자를 찾아서 벨시험기를 대해봅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PB1의 4번 단자에 벨 시험기를 대고 다른 단자는 MC의 6번 단자를 찾아서 대어봅니다. 다음에는 MC의 10번 단자를 찾아서 대어보고 그 다음에는 RL 단자를 찾아서 벨 시험기를 대어봅니다. 다음은 오른쪽 끝부분입니다. MC의 11번 단자의벨 시험기에 한 단자를 대고 GL단자를 찾아서 다른 단자를 대해봅니다. B소리가 나게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회로를 점검하고 아래쪽 모선 점검, 위쪽 모선 점검, 그리고 중간회로를 차례대로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